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 그리기 2탄으로 김수연님을 그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 이 연습용 얼굴위에 그릴 거예요. 과연 이 평범한 얼굴이 김수연님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시작할게요. 얼굴의 반쯤에 눈이 있다고 했죠? 그 위에 눈썹이 있고 눈썹으로부터 턱까지의 반 내려오면 거기에 코가 있어요 다시 눈썹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헤어라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눈코입 비율을 보면 은 일단 눈은 아까 그 가운데 표시했던 위치에서 다섯 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코는 수연님이 코가 더 짧으시네요 인형 얼굴보다 조금 더 위쪽에 콧볼과 코끝을 표시해 놓고 눈은 수현님이좀더 가까운 편이세요 밑에 콧볼과 비교해보면 코는 지금 환하게 웃고 있어서 옆으로 좀 넓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콧구멍이랑 콧볼 위치랑 표시해주시고 입으로 보시면 은 입은 인형보다 좀더 위쪽에 있어요 웃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얼굴이 작으시다는 거겠죠 윗입술부터 살살 칠해주시고 웃고 있는 입의 넓이를 한번 체크해주시고 옆으로 보이는 입 틈? 동굴이라고 러죠 여기를 새까맣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하얀 치아는 냅두고 그 밑에 살짝 보이는 틈도 진하게 칠해주시고 아랫입술의 가운데 부분, 도톰한 부분 밑에 생긴 그림자를 칠해줄게요. 이 정도만 하고 다시 눈으로 가서 아까 표시해둔 웃고 있는 반달 눈을 그려줍니다. 웃고 있어서 흰자까지 다 색감해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까맣게 칠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눈동자 부분을 한번더 칠해줘서 이렇게 웃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눈썹은 굉장히 두툼하고 진나시죠 그래서 가감하게 두툼하게 빗금쳐서 새까맣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콧대에 음영을 넣어주시면서 눈두덩이 살이 좀 많으신 편이라 그 부분도 살짝 눈 뒤쪽을 칠해줘서 두툼한 눈두덩이 특징을 살려줄게요. 이 정도 하고 코를 그리시는데, 코는 아까 표시해둔 데에 붙어 있는 그림자들을 찾아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코 그릴 때 어떤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옆에 어떤 그림자가 어떤 방향으로 돼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그림자를 찾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느 방향의 얼굴에 코든 어색하지 않게 잘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정도 해놓고 이제 귀 부분을 보면은 귀는 눈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귀 크기를 대강 봐놓고 귀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수현님은 귀가 살짝 앞으로 좀더잘 보이는 편이세요 그래서 좀더동안이어 보이고 소년같은 이미지가 강하시죠 그리고 이정도 들려놓고 헤어를 들어갈게요 이마 헤어라인은 눈썹부터 코까지의 길이만큼 이마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딱 헤어라인입니다. 이마 모양을 살피시면서 쭉 칠해주시고 머리 볼륨을 좀더줄 건데요. 머리카락 그릴 때 이쁘게 멋있게 그리는 방법은 볼륨을 잘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연예인분들 헤어스타일링 하시는 거 보면은 머리를 업스타일로 까고 있으셔도 머리 안쪽으로 살짝 머리카락을 넣어주면서 얼굴은 좀더 작게 만들어주고 바깥쪽 볼륨은 풍성하게 해서 머리 숱이 많아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동안처럼 보이는 헤어스타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림 그릴 때좀 잘생기고 예쁘게 그리려면은 이런 팁들을 가져와서 적용하면 은좀더 예쁘고 멋있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 볼륨을 곡선으로 잘 살려주시고 안쪽은 빗금을 쳐서 채워줄게요. 이 정도 하고 지금 턱이 비어 있으니까 턱을 다시 그리러 갑시다. 턱 부분은 얼굴에 생긴 음영까지 같이 찾아주면서 표정을 좀더 살려줄게요. 애교살이 특징이시죠, 수연님은? 애교살 밑에를 살살 칠해줘서 두툼한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계속 얼굴에서 그릴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살피시고 그림자 같은 경우도 더 첨가해주시면 좀더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는 얼굴이 돼요. 밑에 목이랑 옷까지 그려주시고 귀부분에 그림자도 찾아줄게요 자, 귀가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귀의 원래 모양은 잊으시고 그냥 내가 봤을 때 보이는 만큼의 그림자를 찾아준다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더 닮게 잘 어색하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보니까 눈이 좀 많이 몰렸죠? 그래서 전동 지우개로 지워주고 살짝 얇게 조절을 해주고 뒤쪽을 좀더 길게 연장을 해줄게요. 눈이 길어졌으니까 눈썹 부분도 살짝 뒤쪽을 길게 연장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빛이 한 방향에서 온다 생각하시고 얼굴에 입체감을 좀더 넣어줄게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빛이 온다 생각하고 살짝 빛받는 부분은 남겨두고 옆쪽을 살살 빛금쳐서 눌러줄게요. 얼굴만 시커으면안 되니까 목 부분도 같이 칠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까 칠했던 이 부분이 살짝 약해 보이죠? 그래서 한번더 리터치를 해줍니다. 좀더 진하게 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진하게 해주면 그림이 점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도 가장 진한 부분이니까 한 번씩 더 칠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수정을 해주고 계속 조금씩 만지면서 더 비슷하게 좀더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벗겨뒀던 머리를 채워드리네요. 아까 말했던 헤어라인보다 살짝 안쪽으로 그림자라든지 머리카락을 앞으로 냈다든지 했으니까 그런 거잘 계속 살피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관찰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림에 계속 담아내려고 노력하시면 점점 더 얼굴 보고 그릴 수 있는 요령이 생길 거예요. 자이 정도 했으면 은 조금 닮아졌죠더 정밀하게 차분히 오랜 시간 그리면 더 닮게 할수 있겠지만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닮은 사람 한번 그려본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좀더 가볍고 재밌게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